4.5kg짜리 사셨는데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? 8,900원 정도에 샀어요 이제 고추 장만 죽어라 먹어야 돼요 무조건 고추장하고 밥 먹을 거예요 맛있겠네요 이렇게 네, 운동도 할수 있어요 운동도 할수 있어요 운동도 할수있 좋아 보여요 운동도 되고 좋네요 집에 조심해서 가세요 네 집에 조심해서 가세요 집에 <웃음> <웃음> 집에 조심해서 가세요 하자마자 오~~ <웃음> 노래가 나오네요. 즐겜하세요, <웃음> <오> <웃음> <듣게 웃음> 여러분. 즐거운 쇼핑이었어요. 안녕. <웃음> 안녕.